안녕하세요 동경언용 김예리 원장입니다 자반증 환자분들을 진료하다 보니 어, 환자분들이 곧 해외여행을 가실 일정이 있는데 가도 될지 또 해외에 나가게 되면 주의해야 될 점은 무엇이 있는지에 대해 문의 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재 자반증 초기라면 여행이 증상을 악화시킬 우려가 있기 때문에 좀 아쉬우시더라도 쉬한 일정을 미루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반면에 자반이 어느 정도 진정된 이후라면 해외여행을 가셔도 괜찮습니다. 다만 여러 상황들에 의해 일시적으로 증상이 올라올 수가 있는데요. 먼저 장시간 비행기를 탈 경우 오랫동안 앉은 자세를 유지하시기 때문에 다리에 피로도가 쌓여 자반이 올라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간중간 가벼운 마사지나 스트레칭으로 다리의 피로를 풀어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비행기 탑승 전에는 굽이 높은 신발 대신 운동화를 신고 또 청바지와 같이 꽉 끼는 옷 대신에 느슨하고 편한 옷을 입는 것이 좋습니다. 또 비행기 안은 습도가 낮아 피부나 점막이 건조해지기가 쉬운데요. 특히 코나 후두부가 건조해지면서 감기와 같은 호흡기 질환에 노출될 위험이 있으십니다. 따라서 비행 전후에는 손을 깨끗하게 씻고 기내에서 충분한 수분을 섭취해주시기를 권장합니다. 여행 일정 중에는 아무래도 걷는 활동도 많으실 텐데요. 평소보다 많이 걸으면 일시적으로 자반이 올라올 수 있기 때문에 지나치게 많이 걷는 것은 권장드리지 않습니다. 더불어 자반증 환자분들은 면역력이 떨어져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모든 음식물은 익혀서 드시고 물은 반드시 끓인 물이나 생수를 사서 드시고 길거리 음식같이 비위생적인 음식은 되도록 피해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음주 또한 주의해주셔야 하는데요. 과한 음주는 몸에 열을 만들어 자반증을 악화시킬 우려가 크므로 여행 중에는 조금 아쉽더라도 꼭 금주하시기로 약속입니다. 마지막으로 동남아처럼 덥고 습한 나라를 여행하실 때는 대체적으로 자반증상이 올라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나라를 여행하실 계획이라면 다른 지역을 가실 때보다 좀더 주의해주세요. 이상으로 동경환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